한정의하고 갑자기 성한조이 그럼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두 번이나 해줬어요? 몇 입에 해줬어요? 사면 두번 해줬잖아요. 한정부에서 사면을 성한조이두번 해줬는데 나는 성한조이를 몰라요. 그런데 성한조이를 한정부에서 문재인 후보가 사면을 두번 해줬잖아요. 왜두번할때그몇 입에 해줬습니까? 예. <웃음> 네? 네. 네? 그래두번 네. 해줬잖아요. 그두 번을 왜 해줬어요? 기가 막힙니다. 대답, 아 그거 네. 왜 기가 막힙니까?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예, 두분 해줬잖아요. 예, 그만하시죠. 아, 그만하는 게 아니고. 예.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예? 지금 또 방금 이야기를 지금 얼마 무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네네.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제일 없는 분이 홍준태 후보예요. 다들 사퇴라고 그... 하지 않습니까? 사퇴를 아니 내가 무슨 제대로... 그저 영주 아,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아니 문후보는편족이 믿고 있죠.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죽을 죄도 용서를 한다고 합니다. 45년 전에 이를 누가 밝힌 것도 아니고, 제가 18살 때 이를 제 스스로 책에서 12년 전에 밝히고, 국민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이미 12년 전에 한 용서를 구하고, 제가 한 짓도 아니고, 친구가 그래 하는 것을 내 말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이미 했고, 또, 그것이 이제 공개를 돼가지고 12년이 지났는데, 대선 때가 되니까 그것도 검증이라고 내가 아까 또 사과를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런 식으로 얼마 물이지 마고. 아이, 생환종이 그럼 사면할 때두분할때 그럼 몇입 했습니까? 자 시간이 많으니 좋긴 하겠는데 <웃음> 그야말로 유치한 토론 태도 아니에요? 유치한 자, 토론, 토론, 그럼... 토론, 어, 토론 태도가 아니고 지금 아까 유치한 거는 안철수하고 두분할 때가 유치한 토론이었죠. 그거는 그 해명을 해야 뺏습니까? 돼요. <웃음> 네, 네. 네. 네. 심상정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대북송금 사건 같이 중요한 사건을 특검을 할 거냐, 검찰 수사를 할 거냐, 이거를 정하는데 검찰 수사로 가면 검찰, 검사, 검사들이 마구 뒤져가지고 별게 다 나올까봐 자서전에 보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적당한 사람 세워서 특검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자서전에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죠. 그래서 통제를 해서 특검으로 특검을 특검은 특검법에 선택하신 거예요? 특검은 특검법에 수사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특검 아닙니까? 아니 검찰은 수사를 통제할 수 없어서 뭐가 튀어 나올지 몰라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래갔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해명해 보십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해명. <웃음> 예. <웃음>